착용자의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떡상시켜주는 신박한 턱시도가 등장합니다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우리 제키 형우연찮게도이 놀라운 턱시도를 손에 넣게 된뒤 csa의 비밀요원이 되어 활약하게 되는데요 100% 턱시도빨로 이루어지는 꿈과 환상의 와이어 대잔치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턱시도를 입어야만 우리가 알던 성룡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 하고 쳐맞기 싫다면 입어야 하는 상황 여기 턱시도를 입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는 성룡의 극한 액션이 펼쳐집니다 성룡의 최전성기 시절 작품인 프로젝트 A는 성룡 본인이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성룡의 최대 흥행작 중 하나입니다. 홍금보와 원표가 함께 등장하는 가화산보의 동시 출연작이며 고난도의 스턴트가 연이어 펼쳐지는 80년대 홍콩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당연히 이 작품에서도 성룡 특유의 유쾌한 액션씬이 등장하는데요. 오직 자전거만을 활용한 이 놀라운 시퀀스는 코미디와 스턴트의 절묘한 조화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성룡의 정체성이 버스터 키튼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韩坏不装执啊 <laughs>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쥐일 베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코믹 액션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성룡과 스티브 쿠건이 주연을 맡았으며 그 밖에도 아놀드 슈아츠 제네거와 홍금보, 캐시베이츠, 막무이등 반가운 얼굴들이 잔뜩 등장하여 힘을 실어준 작품이었죠 다만 원작 파괴가 너무 심했던 탓에 결과적으로는 흥행 실패 팬들 사이에서도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액션이 주가 되는 영화는 아니죠. 이었 지만, 그럼에도 성룡 특유의 코믹 액션은 빠지지 않았는데, 요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미술관 결투 장면은 성룡에게 예술적 재능이 충만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비비 프로젝트는 천장지구를 연출했던 진목승 감독의 2006년작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성룡은 고천락과 함께 2인조 도둑으로 등장 빌리언 달러 베이비 6회 프로젝트라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천인 공로할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뒤 급개과천선 두 사람은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악당들과 맞서게 됩니다. 53세의 성룡은 이전보다 많이 둔해졌지만 특유의 익살과 재기 발랄함은 여전히 건재했는데요. 매장에 진열돼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이용, 미술적 재능에 이은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고. <웃음> 곧바로 이어지는 냉동창고 액션씬에서는 역시 성룡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위기마저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설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시 성룡입니다 시아원은 성룡과 크리스 토커 주연의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당시 크나큰 인기를 구가하던 버디 무비 형식을 차용 크리스 토커의 찰진 애드립과 성룡의 신박한 슬랩스틱이 최고의 시너지를 이루어낸 작품인데요.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 총 3편의 시리즈가 제작 성룡의 헐리우드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든든한 발판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영화입니다. 비록 성룡의 전작들에 비해 액션신의 비중은 다소 적은 편 이었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도자기 장면은 말 그대로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최초 편집본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내부시사 후 추가로 촬영된 장면 이라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빠진 채 원본 그대로 나왔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의 한수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웃음> 김계래 감독의 2005년작 영화 신화는 성룡과 김희선이 주연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던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독특한 구성 가슴 절절해지는 슬픈 결말이 짙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리즈 시절 김희선의 미친 미모를 볼수 있으며 관객들을 압도하는 방대한 전투씬 연출이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룹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분위기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제키 형님 확실한 웃음 포인트를 심어놓게 되는데요 끈적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펼쳐지는 원초적 슬랩스틱의 대향연 인도의 미녀배우인 말리카 쉐라와트가 이 귀염뽀짝한 장면에 활용점정을 찍어줍니다 your heads! 장미를 살 때마다 벌어지는 기적 같은 사건들 미라클은 성룡이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았던 코믹 액션물입니다.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1 9 6 1년작 포켓트에 가득 찬 행복의 리메이크 작이며 우연한 계기로 조직의 두목 이된한 시골 청년이 조직 간의 암투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당시 6400만 홍콩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 그야말로 혼을 갈아 넣은 야심찬 영화였지만 애석하게도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성룡에게 크날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비운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등장하는 액션씬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슬랩스틱 대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러닝타임 내내 쉴새 없이 터져대는 몸개그의 향연 여기에 리즈 시절 성룡의 미친 피지컬이 더해져 말 그대로 주옥같은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못 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 기회사고로 기억을 잃은 cia 요원이 등장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쥐아투더 장천으로 고군니즈 분투 하는 영화입니다 성룡과 진목승이 공동연출을 맡았으며 순수히 홍콩영화임에도 해외 올록해로 진행 오직게 블록하면서도 버스터한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온몸을 내던진 성룡의 스턴트는 여전히 날렵했고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진기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특히 영화 중반부에 펼쳐졌던 마신 장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룡의 주특기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去队 다음은 곡덕소 감독의 1999년작 성룡의 빅타임입니다 원제는 유리병을 뜻하는 한자어인 류리준 극중 유리병에 실어보낸 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붙은 것인데요 대만 출신의 서기가 여주인공 부 역으로 등장 이제까지 성룡이 주연을 맡았던 숱한 영화들과 달리 남녀간의 말랑말랑한 멜로가 영화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어쨌든 이 영화는 성 영화였고 그만큼 신나는 액션 씬도 여전히 차고 넘쳤는데요 영화 중반에 등장했던 야구 배틀을 이용한 다대일 결투 씬 그리고 성가반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앨런과의 1대1 결투씬은 이 영화가 어째서 명작으로 불리우는 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뭔가 색다른 스타일의 성룡 영화를 원하신다면 강력추천 나이스가이는 홍금보 연출 성룡 주연의 1997년작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감독과 주연으로 호흡을 맞췄던 마지막 작품이며 본격적인 헐리우드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준 야심찬 영화였는데요. 평범했던 요리사 보조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언제나처럼 신박한 무술 실력을 이용 악당들을 신나게 뚜가 패면서 위기탈출 넘버원을 찍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영화 중반에 등장한 하는 공사장 결투 시는 성룡 의 전매 특허 인 지형지물 액션 에 정점 을보 여주 는데요. <놀람> 는 서극감독의 1992년작 쌍룡회 <목소리도> 단계래 감독의 1995년작 홍범구와 함께 가장 완성도 높은 지형지물 액션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타이밍과 절묘한 리듬감, 탄탄하게 따여진 궁극의 합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o l k e t 성룡이 직접 연출을 맡았던 2012년작 액션 어드벤처 영화 본래는 용영호제 시리즈의 속편격으로 제작됐지만 골드나베스트의 패망으로 인해 영화의 판권이 워너브라더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제목으로 개봉을 하게 된 비운의 작품입니다. 한류스타 권상우가 성룡의 조력자로 등장 나름 비중있는 역할을 맡았으나 결국 영화 자체가 폭망하는 바람에 서로에게 씁쓸한 기억만을 남겨 주게 되었죠 하지만 영화의 흥행 여부와는 별개로 이 작품 역시 성룡 특유의 유니크한 액션신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스튜디오 결투시는 성룡의 연출 센스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던 부루의 명장면입니다. 성룡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시대의 괴자, 시티헌터입니다. 무려 왕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영화의 분위기를 이빠이 조져놨으며, 90년대식 홍콩 개그와 성룡의 스턴트 액션이 중구난방으로 결합,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이 탄생한 것인데요. <놀람> 그럼에도 구숙정과 왕조현이라는 올바른 조합 아예 대놓고 막장스러운 특유의 병맛 코드로 뜻밖의 취절을 당한 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게리 다니엘스와 벌였던 스트리트 파이터 장면은 이 영화가 어디까지 약을 빨고 만들었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전을 넣고 싶게 만드는 미묘한 느낌 심지어는 의외로 고퀄이라는 게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이래봬도 캡콤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만들어진 희대의 띵 장면 어쩌면 괴작이 아니라 진정한 명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목소리>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동방불패의 단계의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성룡과는 폴리스 스토리 3홍범구에 이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전작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이며 영화의 배경도 우크라이나와 호주 러시아로 확장되어 좀더 큼직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이제껏 이런저런 신박한 액션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성룡 이번엔 수중격투라는 새로운 액션에 도전하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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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개가 돼서 사람을 패 조지는 본격 음주 유발 주폭 액션 영화 명실공이 지금의 성룡을 있게 해준 공전의 메가 히트작이며 성룡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코믹 액션에 근간이 되어준 작품입니다. 허구한날 사고만 치고 다니던 말썽쟁이 청년이 소화자라는 괴짜 스승을 만나 혹독한 수련을 거듭 무술의 최고수로 다시 태어나 악당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익숙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유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취권이었으며 한동안 무술 영화계에는 괴짜사부와 암살자 고수가 판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액션씬은 대부분 코믹함을 중점으로 연출 성룡의 주특기인 지형짐을 액션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며 발자여진 합에서 우러나오는 독특한 액션 연출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 무엇보다 팔선 취권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차용, 영화의 내용보다는 무술 자체가 이슈화되는 전례없는 열풍을 이끌어낸 작품이었죠. 아! <놀라> 이후 성룡은 무려 15년 만에 속편을 제작 다시 한번 자신의 커리어에 레전드를 찍게 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1편과 2편 모두 완전 추천. 무술 영화의 팬이라면 고전이고 나발이고 꼭 한번 감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사랑어요